안녕하세요 태국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남자 칼리입니다 엔데믹이 가시화되면서 전세계 하늘길도 활짝 열리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태국이 다시 전세계로부터 인기 있는 여행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등서구권에매치해서 태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매력들이 태국의 장점, 태국을 찾게 만든 매력으로 꼽혔을까요? 그리고 5월부터 바뀐 입국 절차에 대해 태국에 입국할 때 태국 공항을 이용하는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아울러 태국 여행 중에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최근 5월 들어서 태국 및 우리나라의 언론사들이 보도했던 소식들 중 이슈가 되는 것들 특히 한국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것들만 추려서 준비해보았습니다. 본 영상 시청하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삼성세트 아시죠? 이제 태국에서도 어린이들 차에 태울 때 카시트가 의무화됩니다. 오늘 9월부터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조의자나 어린이용 카시트에 앉혀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가 됩니다 위반자에게는 2,000바트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상이유등 특별한 사정으로 보조의자나 어린이용 시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안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안전대책으로는 보조의자나 찰디 시트가 평균가격 5,000에서 1만바트 이상의 고액이라서 국민들의 불만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대체품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가격은 3,000에서 5,000바트 이하의 부스트 시트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5월 7일 태국정부 관보에서 발표된 육상교통법 개정에 포함되었으며 오는 9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태국도 드디어 백신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태국에서 개발된 최초의 mRNA 백신 쭐라코브나9틴첫 번째 배치가 제조가 되어 사람에 대한 임상시험에 대해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국국립쭐라노콘대학 쭐라백신연구센터가 쭈라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첫 번째 수량은 태국의 본사를 두고 있는 바이오넷 아시아사회에 제조되었으며 모든 시험 결과가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백신은 2020년 말까지 사용 등록될 예정입니다. 쭐라 백신 연구소에 따르면 쭐라 코브 나인틴은 안전에 자신을 갖고 있으며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보다 더 높은 효과에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 생산은 2021년 11월 내각에 의 승인되었으며 23.1억 바트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태국 이웃나라 라오스에서는 지난 5월 7일 모든 기관에 대한 국가출입국조치와 모든 국경개발의 방 명령을 총리실에서 발령했습니다. 이 명령에 따르면 5월 9일부터 백신접종을 마친 여행자들에게 모든 국경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입국비자조건은 예전과 동일합니다. 또한 백신접종증명서가 없는 경우 출발 전 48시간 이내에 발행된 ATK 음성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라오스 도착시 공항, 육로나 수로국경에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 치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유흥업소는 영업이 가능하지만 코로나 방역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넝카이도에 있는 국경검문소세 곳은 이미 개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세곳의 국경검문소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010년 3월부터 폐쇄된 후약 2년 이상 경과한 지난 5월 1일 일요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넝카이도 도지사 먼시씨는이세개 체크포인트는 모두 매일 오전 5시부터 야간 21시까지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오스에서 넝카이로 돌아온 여행자는 최소한 2회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시하며 체온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크라비의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성수기에 더 많은 관광객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크라비 공항의 세번째 터미널을 6월까지 완성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라비 관광업회 회장 사시톤씨는 세번째 터미널은 당초 2021년 10월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6개월 동안 개통이 연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크라비공항 제3터미널이 완료되면 연간 수용력이 지금까지의 2배인 800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싸시돈 회장은 테스트앤고 프로그램 폐지로 앞으로 관광객 입국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크라비공항의 규모화자가 현재 크라비공항에 국제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는 스쿠트와 에어아시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1월부터 관광객들에게 개방된 태국 남부크라비도피피레 섬의 마야베이가 올해 8월과 9월 이렇게 2개월동안 환경회복을 위해 다시 폐쇄됩니다. 마야베이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루가 주연했던 영화 더비치의 무대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공개된 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매일 외국인들 비롯한 관광객들이 쇄도하게 되었고 너무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 마야베이 의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것으로 지난 2018년 6월부터 환경을 회복시키기 위해 출입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3년 만인 올해 1월부터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었지만 천연자원환경부가 8월과 9월 2개월간 환경회복을 위해 다시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이 비치에는 10만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방문해 2천만 바트 이상의 관광 수입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결제 브랜드인 비자가 발표한 비자 글로벌 트래블 인텐션 스터디 2021에서 태국을 세계에서 네번째로 매력적인 여행자로 평가하고 관광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액티비티에 대해서 태국 전통한 말을 꼽았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에 세계 여행자들이 온라인으로 찾고 있는 태국 국내 여행지 상위 도시로는 방콕, 푸켓 치앙마이, 후아인 등이 원작품에서 벗어나 레저를 즐기기 위해 가장 좋은 곳으로 뽑혔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태국을 방문하려는 세계 여행자 상위 세 가지 목표는 레저 30%, 휴식 25%, 야외 어드벤처 18%였으니 관광객을 위한 가장 흥미로운 액티비티에 대해서는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태국 전통한마였으며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태국 음식 먹기 리조트 체류, 불교사원 방문하기 등이었습니다. 한편 태평양 아시아여행협회 태국조사에 따르면 태국 관광산업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2024년 말까지 3년 만에 방문자 수는 약 4,69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여행 보험회사 맥쉐어 하사웨이 트래블 프로텍션은 2022년 여행지 국가별 안전성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태국은 종합점수 65.81점을 받아 8위에 올랐습니다. 해당 조사는 1,500명 이상의 미국인 대상으로 2021년 9월에 실시되었습니다. 국가별 안전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소리> 호라요 찬호차 총리는 이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세계 8위 오른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전한 여행지로 모든 미국인들을 초대합니다. 5월 1일 이후 국가는 완전히 개방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학지 포브스와 제휴한 웹사이트 포브스 어드바이저가 선정한 태국 고도 아유타야가 판데미 이후 가보고 싶은 장소 베스트 50에 올랐습니다. 아유타야는 중국의 하울빈 부탄, 인도의 아삼, 인도네시아의 롬복 대만의 타이페이, 우즈베키스탄, 카타르의 도하와 함께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8곳 중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태국 정부의 대변인 타나콘씨는 이러한 소식을 들은 포라총리는 태국의 역사가 담긴 아유타야를 아름다운 장소로 전세계에서 좋게 평가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으며 또한 브라촌니는 다양한 관광명소와 효과적인 질병 대책에 의해 태국은 코로나 유행 이후 곧바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브스 어드바이저의 아유타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700년의 아유타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유타 역사공원의 유적지는 13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원은 광대하며 앙코르 와트와는 전혀 다른 시대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출발한 기차로 아유타해까지는 90분이 소요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투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당일치기로 방문하지만 1박을 묵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사원이 가장 조용할 때인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에 사원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일몰이 아름다워 너무 일찍 떠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급하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6월부터 제주 지역 무사중 도입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2년 만에 제주와 동남아시아로 가는 국제선 운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5월 9일 제주 관광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과 싱가폴 스쿠트항공이 각각 전세계와 부정기편 운항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국제선 운항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스쿠트항공은 당초 2020년, 2020년 6월 제주와 싱가폴 노선 취향을 목표로 했지만 코로나19로 취향을 무기한 연계했고 부사증 도입 재개로 오는 6월 1일부터 2 3 6석의 에어버스 A321 네오 기종을 투입해 주 3회 제주와 싱가폴 운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은 제주와 태국 방콕 노선에 전세계 운항을 준비 중입니다. 6월 2일과 6월 6일 왕복 두 차례씩 1 8 0구석의 보잉 B737-800 기종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전세계 취향을 준비하는 여행사들은 아웃바운드 중심의 여행 상품 개발을 이미 마쳤습니다. 4박 6일 일정으로 일반 패키지와 골프 여행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달 초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를 열어 6월 1일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에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사증 제도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사증 없이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관광의 유치를 위해 지난 2002년 4월부터 제주에 도입되었습니다. 태국에서는 5월 1일부터 테스트 앤 고나 샌드박스라고 하는 일정 조건을 따르는 무격리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무격리 프로그램과 격리 프로그램을 줄였습니다. 태국 입국을 위해서는 타일랜드 패스에 사전 등록을 하고 이두 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입국이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을 규정한 횟수만큼 접종한 사람이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더라도 코로나 음성증명서가 있는 사람은 태국 입국 후 RTPCR 검사나 호텔에서 1박을 대기하는 것이 폐지되면서 입국 후 곧바로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고 코로나 음성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 5일간 국가가 정한 시설에서 격리가 필요합니다. 방콕 수완나포 국제공항을 관리 운영하는 태국공항공사는 입국자들이 빠르고 편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입국 흐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무경입국 프로그램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의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공항에 도착하면 C, E, F, G 중앙홀로 이동하고 타일랜드 패스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역소에서 체온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비그레이션에서 여권사열및 입국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화물 찾는 곳으로 이동해서 수화물 을 수령하고 세관검사대를 통과합니다. 터미널 출구 게이트 넘버 2, 3, 6, 7, 8, 9, 10 이렇게 빠져나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미리 여행사에 약한 공항 픽업 차량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격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국국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CEFG 중앙홀로 이동하고요. 격리 프로그램 이용객들은 일반 승객과는 다른 동선으로 공인되는 루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타일랜드 패스 확인하고요. 검역소에서 채원하는 검사 똑같고요. 그리고 이미그레이션에서 여권 사열 및 입국 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암을 찾는 곳으로 이동해서 수암을 수령하고 세관 검사를 통과하는 건다 동일한데요. 여기서 무격리 프로그램 국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사전에 예약한 국가지정 AQ 호텔 직원과 미팅을 하게 되고요. 터미널 출구는 게이트 10번으로 한정되고 이 이곳으로 빠져나와서 미리 예약된 호텔로 이동해서 격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영상에 댓글로 질문 주신 내용 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에서 코로나 확진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무사히 귀국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한국으로의 귀국 준비를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태국도 현재 자가격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한후집 등에서 자가격리 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증상에 경미하여 무심코 지나치거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코로나에 언제 걸렸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귀국 48시간 전 PCR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생기면 바로 귀국하지 못하고 7일 이상을 태국에서 격리하여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 출발 기준 10일에서 40일 전 확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귀국시 PCR검사 서류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발열, 기침, 인후통, 몸살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다면 다음에두 가지 방법으로 격리를 할수 있는데요. 첫째, 콘도 등 숙소가 있어서 자가 격리를 원하는 경우 가까운 병원 또는 클리닉에서 PCR 검사를 받고 양성이라는 결과지를 보관하시고 10일 뒤 한국으로 의 귀국이 가능합니다. 현재 온라인 한인 여행사에서는 클리닉에서 받는 PCR 검사 상품도 바우처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대형 병원의 PCR 검사보다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태국의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 3,500에서 5,000 바트 정도의 비용이 PCR 검사비로 청구되는 편입니다. 둘째, 병원 입원 또는 호스피텔에서 격리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호스피텔이란 부족한 병원 병상을 대신하여 호텔 객실을 병원 병상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먼저 PCR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셔서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비는 보험 청구가 불가합니다.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되면 병원에 연락해서 입원 의사를 밝힙니다. 퇴국의 경우 미리 보증금을 내고 나중에 퇴원시 정산하는 방식이므로 병원비만큼의 현금 또 신용카드 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가입한 보험의 경우 영문으로 된 병원 영수증 및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귀국 후 보험사에 청구하셔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스피텔의 경우 태국 내 배달앱, 라인맨 등으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으므로 한국 현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 한인 여행사의 관계자는 병원에 직접 입원하는 것보다는 호스피텔 1인 1실로 가고 싶다고 요청하는 것이 더 나은점이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저희가 언급한 바 같이 조치한 경우 일주일 입원시 약 10만 바트에서 20만 바트의 입원비가 청구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태국 방콕을 여행하시다가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경우 추천드릴 만한 병원을 다음 화면에 자막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 병원들은 한국인 통역이 상주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오늘 코리나아시아 t v 에서 준비한 태국과 여행 관련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5월이 되면서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아침과 낮의 일교차도 더욱 커진 느낌입니다. 특히 환절기와 알레르기성 비염 등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고요. 태국 여행 중이신 분들은 코로나 조심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영상에서 안내해드린 내용이